계시나요? 나이는 38이고요. 이름은 양입니다. 소리나 무흡이 많이 심각하신 상태이신가요? 원래는 이제 살안 찌기 전에는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살찌고 이제 식습관 바뀌고 하니까 되게 주위에서 심하다, 심해졌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못 느끼다가. 옆에서 하도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아 심각하구나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사장님 이거 하시는 거뭐 사이트 이제 보게 돼가지고 했거든요. 지금은 한지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목소리> 육아도로 보이는 건 모르겠고 이제 듣는 거는 귀로 듣는 거랑 앱으로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그럴 때 느낌은 아 내가 이게 좀 바뀌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아침에 일어날 때좀 다르다 확실히 그전에는 이제 술 마시고 자고 뭐 코골이 심해지고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겨우겨우 일어나는데 지금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막 진짜 막 피곤하고 그런게 별로 없어요 뭐술 마시면 보통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자버리시잖아요 이걸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니까 양치는 꼭 하고 꼭 끼고 자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너무 이낀 거랑 안낀 거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컨디션도 차이 나고, 수 쉬는 것도 차이 나고. 네, 서장님은 점수는 크게 의미 없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점수를 먼저 이렇게 보게 되니까 눈으로 움쩍 내는 시는테막 120, 130 나오는데, 지금 한80 정도로 떨어졌어요. 아, 이 소리가 네. 착용, 발효, 아이 사용 전에? 사용 아, 전에? 아니, 심하긴 하네요. 엄청 심했었어요. 음. 큰소리는없어요 네. 지금 한달 정도 했으니까 한 2주, 3주 아주 정도 됐을 때 처음에는 어 불편해, 불편해가 가지고 좀불편해고 자다가도 무의식 중에 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근데 지금 막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뭐 나쁘진 않아요. 좀적응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그렇구나. 빨간 건 거의 없어요. 네. 전혀 생각조차 안했어요 제가 원래는 코골이가 없었기 때문에 체중이 좀 많이 불었거든요 제가 한 20kg 정도 늘었는데 수술은 일단은 주위에 수술하신 분들이 많은데 또 도로 아비타골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고통스럽고 하지 말라니까 해봐야 너또 그렇다 양학구이들쓸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아예 테이프도 붙여보고 이런 거다 했는데 그렇게 효과는 크게 없더라고요 제가 외국 생활할 때 외국 애들이 입에다가 뭐끼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뭐지 했는데 뭐 마우스피스 이제 막 검색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전알았어요 제가 이거 하면 조금 괜찮겠다고 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네 확실히 천재하게 줄어든 그런 거 있어요 좀 플러스로 해갖고 제가 또 슬도 좀 줄이고 이제 같이 병행하면 이제 좀더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해봤을 때는 써줄 거 밖에 없어서 못 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었지 막한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또 검색하니까 다른 데뭐 여러 가지 막 있더라고요. 근데 네, 아직 저도 그 제품은 써본 적은 없지만은, 다른 데 이제 또 파생돼서 생겨나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서장님 유지하고 계신 거면은, 진행이 잘 되시, 되시는 거 아닐까요? 완전 좋죠. 실장님도 밤에 제가 좀 가게를 운영하니까 늦게도 막 핫톡 이제 뭐 문자랑 이게 드리면은 다 답변해주시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평상시 또 바빠서 제가 못 보내드리고 제일 때문에 막 팬스라고 해도 다또 바꿔주시고 하니까 연락 못 드려도 이렇게 또 전화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거는 저렴한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격에 비례해서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나이가 있고 좀 젊은 사람들은 이제 벌벌기 힘들잖아요. 내나이다제 나이 때좀 위에 계신 분들은 내가 조금 줄이고 이제 하면은 뭐 금전적으로 이 정도는 큰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분명히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숨 쉬는 것 때문에 뭐안 맞으셔서 못주무실 분들은 확실히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자, 잠 되게 잘 자거든요. 예전에도 잘 자긴 했는데, 잘 자고 나면은 잠것 같지 않았어요. 잠 자는 효율이 틀려지는 음. 거예요. 예전에는 뭐, 똑같은 잠을 자도, 낮에또 피곤해갖고, 또 어디 옆에가 졸고 그랬는데, 지금 뭐 그런 건 없어요.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